e b s 단일이시네이 커메다 루이스 피고 일단 크로스는 맛집이네 어, 아 근데 이 피구는 살짝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e b s 단일이시니까 어. 차라리 하실거면 EBS 아자르 쓰시지 아자르가 양발에다가 진짜 양옷인데 물론 슈퍼워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약하긴 하지만 은 쓸만해 어 진짜 아자르가 스탯이 낫건, 낫긴 하거든요 크로스가 예맛돌이야 네, 진 괜찮아. 그다음 백컴에다가 클로제, 클로제 저 아까 저 친구 아이콘, 클로제 아이콘한테 아까 후드로 맞았어. 음. 아자르 아자르 에덴 아자르, 아자르 진짜 괜찮아. EBS 아자르, EBS 네드베드도그렇지않나 괜찮지 않나? 브레메에다잠브로타뭐이 둘은 당연히 여기서 이 브레메 윙으로도 쓸수 있다더라고요. 하 어. 그래서 나쁘지 않고 스타메다가 캠벨. 와. 좀 무겁겠다 이두 친구는 에펜베르크랑 슈바인슈타이고 비오호프 네드베드도 추천드려 어 네드베드 제가 이 친구 루이스피구 요거 쓰다가 EBS 이거 오카 쓰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아자로 바꿨거든요 MC 아자로 바꿨는데 그때부터 승리라 하기 시작했어 음. 그리고 EBS 클로즈에도 나쁘지 않은데 클로즈 느낌 이렇게 보실 거면, 차라리, 호날두나, 아니면은, 앙리, 같은 느낌도 더 괜찮고, EBS. 응. 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뭐, 아, 센, 센터, 센 근데 차라리 이러실 거 말린이 쓰시지. 스탑 말고, 캠, 스탑이나 캠벨 말고. 애네들 무거우실 텐데. 저 엄청 무거우실 텐데, 애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지금 이런 선수 들 쓰시면 진짜, 힘드실 거예요 되게 급여 어쩔 수 없다고 음 차라리 베컴을 얼떡베 쓰지 말고 여기 CDM으로 쓰세요 슈슈 느낌보다 차라리 베컴을 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자르 쓰고 캔벨이랑 얘네 브레메랑 잠브로타둘 중에 하나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차라리 다른 애들 쓰는 게 맞아 어차피 e s 단일화 해봤자 급여는 아저희 비등비등하니까 뭐 음. 그리고 케미 다 받을 수 있어요 EBS 여기에서 갈거면은 진짜 좀 애매하긴 하다 그게 조금만 아니면 좀 낮추시지 낮은 애들 프레메이나 이런 애들 말고 낮은 애들 좀 쓰시지 오른발이나 이렇게 왼발이나 낮은 애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 많을텐데 EBS 너무 높다 윙백애들이 이렇게 해서 센터를 자리 높여버리고 그 다음에 슈체스니어뭐 얘네는 슈체스니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뭐 CEM? EBS... 그냥 비오프 느낌보다 EBS 굴맨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방금 해왔는데 314억 팀이셨네? 어,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여기에다 EBS 구레, 여기에 또 EBS 뭐 호날두나 그런 선수 딱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이 EBS 아자르, 네드베드 그런 느낌을 써주면서 베컴에 펜베르크 그런 느낌 보고 센터 말디니, 말디니 무조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EBS 선수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 쓰시고 주체슨이랑 여기 브레메랑 잠브로타 이둘 중에 한 명은 바꿔주면서 그런 느낌으로 급여가 나중에 240이면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240이 아닌 이상은 지금 이 팀으로는 좀 힘들어 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중에 제거 복사하시면 될것 같고요 클럽하우스 오, 이렇게도 볼수 있구나 이제 클럽하우스 팬수를 쭉늘리세요 그냥 계속 240이 언제되죠? 오피셜은 아닌데 사람들 말로는 한 5월달? 이때쯤에 될것 같다 라고 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I'm here only